마지막 t 원은 생각할 시 생각할 시간 a 좀 do y o 사랑했었어 언제 a n t to go to the house. I want to go t 아난죽난죽 <웃음> 와, 그런 <정한> 거구나. <웃음>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있나요 마지막, 요원은. 자, 살니지 저런 마지막. 저다 저런. 저런. 저런. 저런. 그러면 마지막 저런. 저런. 저런. 저런. 저런. 저 여기에 걸리는 거야. 조용하라. 알겠습니다. 내 뜻을 에이? 받아들이죠. 보리세요 <웃음> 그걸 마지막 조용하라. 하고 싶은 말 뭐예요? 요 마지막 요원은 남기. 조용하라. 제가 어.. 이유다이 없다. 아, 이유다이 없다. <웃음> <이호 따위 웃음> 없다. 어, 너는 떨어져라 이거구만. 이유다이 없다. 키키님 말대로 보냈어요. 아, 감사. 이유다이 없다. 요원다이 필요 없다 떨고자. <웃음> 전 말도 없이, 으, 정말. <웃음> 저는 몰랐습니다. 네요. 그거 때문에, 이렇게 한거 아닌데. 개명, <웃음> 농지. <에? 웃음> <웃음> 누구, <웃음> 누가 올렸길래? 누구 야, 사진이길래? 아니야, 그제 저번에 키키가 캠을 켰어. 이쁜 거봤어 노트북이 봤어? 이렇게 위험한 거야. 봤어? 어, 생얼 <웃음> 봤어. <웃음> 생얼 <웃음> 봤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어땠어? 어땠어? 이제 어올 어? 어땠어? 어, 궁금해어 궁금해. 궁금해, 뭐. 너무. 아, 어, 나 그냥 일반, 일반 사람이야. 노, 머리는 노랑고 얼굴은. 어, <웃음>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데 직접 보지 모른다. 않으면 모르는데. 너도 못, 어, 못 아, 봤어? 그래? 머리색은 노란색이고 탈색. 얼굴도 노란색이고. 그거 머리 숨이. 수시 수선 검은 거 아니야? 어? 수시. 머리 색. 우리 염색 아, 뿌리? 아 뿌리. 뿌리 어. 아, 뿌리는 검은색인데. 그럴 그러니까 거아니 머리 그냥 검은색. 밑에는 다 탈색이라서. 아, 나도 머리 염색해야 돼. 아, 오늘 오늘 방학 방학식 한다고나 이제 탈색 음, 그래도 보지 않으면 모르겠다. 말로 생상으로 만든 어, 조합을 아니, 해도 한계가 너무 많아. 애들 봤는데 다들 머리가 알록달록하더라. 딱 이머리색 있더라야나나나 탈색하니까 한번 하니까 저머리색 나오던데. 나 탈색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나 해봤는데. 탈색 봐라 진짜 염 염색 이야기. 어디서 뭔가 응, 냄새도 냄새로 한는 엄청난. 아니 얼굴에 궁금해졌다. 난색 뭔데. 啊来要整个袋的